일단 뭐잘 많은 건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복구할까요? 괜찮아요? 네? 지금 할까요? 면도기, 면도기 챙겨왔는데 네? 네, 일단 이렇게 면도기, 전기면도기 들고 다니고요. 제가 칼면도기 있으면 상처를 잘 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따가 씻으면서 하겠습니다. 어, 예, 헤드셋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네, 제가 원장 이동할 때, 네, 버스에서 네, 끼고 있습니다. 네, 선물 받았습니다. 그다 비타민 같은 거 먹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어, 립밤도 여기 있네요. 네, 꿀 먹습니다. 제가 꿀. 이렇게 팩으로 네, 이제 4일 치니까 네개 챙겨갑니다. 이것도 네개 있습니다. 이게 네 개. 이 립밤 이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네, 이런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이제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선수, 야구 선수다 보니까 어못 먹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연 제품이나 아니면 비타민 꼭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 속옷 같은 거는 <웃음> 네, 안 어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잠옷 잠옷 이렇게 챙겨 다녀요 <웃음> 그냥 이렇게 편한 잠옷 이렇게 챙겨 다니고요 운동복 아니에요 그거? 삼성 운동 아 맞아요 이거 이 바지가 한 재작년인가 나온 건데 이제 제일 편해요 입고 다니기 네, 그래서 잘때 입으면 가장 편합니다 뭐 안경 있어요 안경 안경을 하나 사가지고 네. 되게 독특한 안경인데 어, 휴대폰 볼때눈 네, 보호를 위해서 샀습니다. 네. 블루라이트 차단. 네네 음. 렌즈 엄청 비싸게 주고 구입했어요. 어, 시력도 들있어요 그럼? 아니요 아니요 전 시력이 좋은데 그 좋은 시력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네 하나 장만했습니다. 안경 아, 여기 낀거 여기 보실 수 있대요? 이거 진짜. 아, 제가 돈 주고 산 건데, 좀, 좀 후회하고 있어요. 좀안 올려가지고. 네. <웃음> 그래서 버스 외에는 절대 끼지 않습니다. 네. 버스에서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을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버스에서 그 경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그때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전장. 들고 다니고 있고요. 이걸로 이걸로도 이제 영상을 많이 보, 보면서 네, 전날 경기를 볼게 합니다. 뭐 영화도 한 번씩 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호텔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것 뜨거운 피 봤습니다. 뜨거운 피 네, 그거 봤습니다. 사실 사복도 전 이것만 입어요. 3일 내내 원정 가서 뭐밥 먹을 때만 이제 이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밥 먹고 야구장 갈아입고 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고 네. 그거를 3일 동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 들고 다니는 건데요 작년부터 이거를 사용했었어요 어, 이게 좀 무거운 건데 공기압 이거 그거예요 공기압 다리 피로회복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거워요 기계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기 나가기 전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데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만 거의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경기 끝나고 루틴이에요? 네네 경기 끝나고 무조건 20분 이상 네, 하는 것 같아요 경기 전에도 20분 정도 하고 나가고 이제 경기 끝나고도 20분 정도 하고 그러면 뭐 다음날 이제 회복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네, 2년째 사용하고 있고 어, 작년에는 뭐 다른 제품을 썼었는데 고장 나서 네, 새로 또 하나 네, 장만했고요 네, 여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서비 가방을 보면 기대하고 저.. 수와랜드 선 게임 기도고 다니네요 안경이나 헬스 기구 해주시면 안 돼요? <웃음> 알겠습니다 와, 제 모습이 어떨지 지금 몰라가지고 네. 지금까지 구자옥의 원정길 소지품이었습니다 셨다고 아, 네. My name is Albert Suarez. I'm a Samsung's Lion pitcher. Okay. Is what it is h i s PS5. There are two controllers. Headphones. And uh, HDMI and the power cord. The game is all digital, so I don't need this. If I have uh, one of the teammates who wants to play, I can use the other remote. I'm in the other controller. Call of Duty and MOB The Show. Yes, FIFA. Uh, and uh, it's a story game called Far Cry. I like that one too. No, not the new one, because I'm not there. I was in uh, on the 2017, I think. I was. But now, no, and I'm waiting for them to get updates so my brother is on it, so I can play with him. I got no choice. <laughs> If I create my own karate, it's good. <laughs> not yet. I, but I play online. Sometimes I play with my brother, he's in the States. So we like, connect online, and, like with friends, and we play against each other. Uh, right now, I don't know, maybe one, two hours. Because like, you don't have too much time. But uh, when I got here during quarantine, <laughs> I was playing too much. I was playing like four hours, like, straight. I don't know who knows how to play PS5. Uh, here, I think they, like, they play more with uh, like, cell phones. Game. So I think I'm gonna have to learn how to play with the uh, app, like cell phone games. i g n a j i Suarez Ue, Soge Yasumida. Adios.